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수입니다. 저희 검사 모바일 김주영 팀장님이죠 콘텐츠 팀장님이랑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 느낌이로. 네. 몇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보고자. 대항을 가보셨죠?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아, 손쉽게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나인샤크를 잡으러 가면 저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여기서 몬스터 가서 나인샤크 음. 여기 있잖아요 아 네네 여기를 잡으러 갔거든요 음. 근데 안 된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나인샤크 방향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이핀 찍는 게 있어요 에? 마킹같이 이렇게 핀 찍는 게 있는데 여기 딱 찍으면은 자동으로 갑니다 어? 그 몬스터 탭에서도 돼요? 아 몬스터 탭에서도 든다 아네 아, 네. 그럼 나인샤크 얘게네 나인샤크 네 근데 분명히 이리로 갔으나 카운트가 안 되는 현상을 보실 수 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면서 좀뭐 얘기를 해보면 무언가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보니까 좀 멋진 대항을 아유안 내려가네 어, 이렇게 보고 싶은데 아 이렇게 싶은데? 내려서 카메라를... 네,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좀더 앞을 멀리 보고 싶은데 무정이라좀 네, 네, 아쉽다는 네, 말씀들이 네. 있었어요. 네. 일단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네. 이제 앞으로 대항을 플레이해가는 데 있어서 무역이나뭐 대기 뭐, 뭐 빌드간의 뭐 해상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뷰에서 이제 전투하는 방식으로 이제 초안을 잡고 진행을 음 하고 있어요 생각하신 그래가지고. 뷰 자체가 개입당겨서 약간 요런 뷰였 그래도 이게 아쉽잖아요 지평선도 음좀 바라보고 싶고 그쵸 그 이게 네. 이게 차그 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 월드 우두머리 칸 같은 경우에는 네. 내려서도 볼수 있는 어? 그 이제 칸을 잡으러 갔을 때는 어머 어머 네. 그때만큼은? 네 그때만큼은 <웃음> 내려서 좀볼수 있도록 <웃음> <웃음> <또> <웃음> 그럼 더멋있게 진짜 이렇게 딱 나오는. 어 그렇죠 그렇죠. 좀 내려서 이제 대포도 쏴볼 수 있고. 오. 음, 그렇죠. 지평선도 바라볼 수 있는 시국으로. 그때 딱볼수 있겠네. 네. 아, 그 오스테이지 안에서는 좀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헉. 가장 이 뷰가 플레이하기 좋은 뷰고 헉. 내리는 거만큼에 이제 부하가 더 되거든요. 그러면 아, 이제 더, 더 느려질 힘들... 수도 있고. 하긴 네. 이것도 써야 되고 그럴 것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뭐 안정성 부분을 더 고려했다고 보시면. 잠깐만 <웃음> 잡아보시죠. 어, 잠깐만요. <웃음> 어, 카운트가 잘, 잘 되는데? 어? 어떻게 다른 라인 샤크가 있어요 혹시? 어, 다른 라인 샤크도 있어요. 그걸 잘못요 아, 오마저저 나인 샤크, 저, 저 아, 나인 샤크 아, 맞아요. 저 나인 샤크 없는... 저 자식은, 아, 저 자식은 카운트가안 아, 돼요. 맞아, 저 자식은 저... 맞아요. 저 자식 <웃음> 아니, 저, 저... <웃음> 아니 왜냐면 아, 네. 내가 이렇게 되는 게저 게... 몬스터. 네 <웃음> 저희가 <님은> 제가... 거의... <웃음> 이게, 이게 왜냐면 나인 샤크라고 보십시오 있으니까...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아르샤 해역 나인 샤크라고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가 어디일까? 아, 아르샤 해역이에요. 어, 요 이거 어, 무엇입니까? 어... 나인 샤크예요. 잡아요 안 돼요. 헷갈릴 수 있겠네요. 요게 이제 해역을 좀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아르샤 해역이 있고 네. 요 동그라미 쳐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네. 이제 갈레노스 칼피온 해역이에요 아난 네. 저는 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요요 요 지금 이 경계 부분에 있으신 건데 요렇게는 이제 칼피온 해역인거죠 근데 이름은 똑같은데 몬스터가 해역에 따라 약간 다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 이제 저 해역으로 아르샤 해역으로 가면은 이아 여기가 둘다 있었네 네, 아르샤라고 음 써져있고 음요 밑에 해역에서는 이름 이름시로 음. 그걸로 구분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지하기가 힘들긴 해요 이게 아르샤 해역 나인샤크인데 얘도 나인샤크고 저도 음. 나인샤크인데 일단 해역을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저쪽이 아요 이것도 알기 힘들게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음. 좀 자, 잠시만요 그러면 이 맵을 이게 내 위치인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는 여기서는 모르는 거죠 이건 이제 항해 지침서라고 해서 네. 앞으로 대항을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 내 음. 배는 2단계이고 3단계 배 만들면 이아 로스 해역까지 갈수 있고 로스 해역에서는 아 해적섬이라던가 네. 월드 우두머리 칸을 로스 해역부터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해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보기가 어렵다고 해야 그렇죠. 될것같아 개인적으로. 아, 네. 근데 여기까지가 칼페온 해역이 그럼 어디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아 칼페온 해역이 대략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아네요렇게 아, 네. 되어 있는데 아. 지도상에서는 해역 구분이 표시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뭐, 조금... 것도 해역 표시 구분을 좀 넣으면 음...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제가 계속 헤맸던 부분이 딱 그냥 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아르샤 지역인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서 봤을 때 음... 나는 헷갈릴 수 있죠. 어, 경계부분이 아르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라인샤크잡는데왜 음. 음. 계속 카운트가 안되지?에 대해서 음. 약간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잘알수 있도록 개선도 하겠습니다 아이, 네. 아, 이제 아니면 막히신 분들 많을거예요잘 모르셔서 구독? <웃음> 아 그리고 또포럼에서찍고 네. 이미 네. 뭐 받아보신 동향이시겠지만 네. 이 로스해역 경계 대양 괴수 백마리제압 이게 네.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맞아요, 맞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게 이 서브제팅에서 서버 <웃음> <서버스텍에서> 어제부터 계속 <웃음>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어제부터 열심히 잡고 있는데 네. 경계면에 네. 있는 애들을 잡아야지 이제 3단계가 바로 그렇죠, 그렇죠. 가는 재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잘. 뭔험가님께설명 드리지 못했던 음...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의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좀더잘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음... 딱맞다뜨리게된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웃음> 맞아요. 네. 또 이게 또 가는데 거리도 되게 멀잖아요. 그래서 한번 세면 타잉 로스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신 게 이거 원래 그런 건지도 궁금해서 저이 네. 배를 타고 처음에 딱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온통 밴 거예요. 사망에. 네. 근데 배끼리 부딪히니까 이게 범퍼카 아시죠? <웃음> 이게 이제 배가 나중에는 해상도 펼쳐지고 이제 충각 같은 것도 구현을 해가지고 백길이부딪혀서오 진짜요? 네좀 이제 스턴을 먹인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백길이딱부딪히면 백동전이 일어난다던가 뭐 이런 맞아.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어서 빌드업 하는 건데 요게 어쩐지. 이제 퀘스트를 진행하실 때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치되어 있는 거는 한국 근처랑 뭐섬 근처 NPC 근처에는 충돌이 서로 되지 않도록 조치는 해놨는데 좀 이제 그외 지역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빌드업. 아 어쩐지.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사실 재밌기도 해서. 아니까 니 아, 보통 아, 어, 뭐지? 되게 특이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 약간 이제. 뭐 나중에 길드간에 해상전이 펼쳐질 때도 몸으로 막는 게 되니까 배로 막는 게 되니까. 어, 뭔가 전술이 생길 수 있어요. 겠 어, 네. 앞에서 배들이 이렇게 막고 돌아간다던가. 뭐 그런 아, 식의 이제 뭔가 방어력 높은애들이 네. 앞에서 막아주고 뒤에서 네. 공격력 높은애들이 쏜다든지 네, 뭐, 이런. 전략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아. 좀, 네, 밑그림을 그려놓으신 거라고. 어. 너무 멋있겠다. 네, 열심히 기발하겠습니다이 배는 배고 배의 고유한 스펙이 또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이런 대륙에서는 대륙에서는 음... 나약한 나였지만 아, 바다에서는 바다 왕이 네. 될 거야. 약간 네. 이제 이런 네. 느낌이 좀 있어서. 네, 네. 이쯤에서 동영상 빨 아, 개발하러 네. 가야되니다 <웃음> 구독! 알람 설정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항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앞으로도 사실 많이 남아있잖아요. 좀 앞으로 뭐 이런 거좀 기대해주세요 라고 뭐 한마디로 좀 말씀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대항이 많이 불편하신 점더 많을 거예요. 자동 항해 중에 이제 가속을 쓰는 중에 이동 버튼을 누르니까 멈춰버리기도 어, 맞아요. 하고 불편한 상황들이 좀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도 빠르게 개선하려고 네. 열심히 또 개발 중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 대항이라는 묶이림은 그렸으니까 네. 거기에 뭐 영지민과 함께 해적섬에 들어가서 뭐 해적들을 토벌한다든지 어. 선박으로 다 같이 월드 우드머리 칸을 잠든다든지 네, 네, 네. 네, 그래서 만들어야 되고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개발하시다가 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불러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남아 무언간 인들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렇게 대학 많이 많이 개발 중이시고 또 새로운 거 많이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 영상 앞으로도 많이 많이 잘 챙겨 봐주시려면 구독! <웃음>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웃음>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